짜자잔! 오늘은 열어느기 오케이! 짜잔! <웃음> <웃음> 야 와, 미쳤어. 진짜 맛있어 보여.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줘. 나 이렇게 움직여줘?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짠. 짜잔. <웃음> 짜잔. 방팔초.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진짜. 완전 기대돼. <웃음> 난 그래도 생각보다 오히려 어. 그렇게 막 무섭진 아, 않았어. 아, 진짜. 나는 약간 그거였어. 폐세공파증처럼 너무 어서봐가지고. 어.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썸썸하고. 아, 미쳤어. 깜깜하고.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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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일서 언니 어딨나 30분 동안 찾았는데? 개뻥치고 있네. <웃음> 진짜 어이없어. 아,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안녕하세요. 저 아... <웃음> 어, 이거 해가지고 상품으로 어, 받았어요. 이용 아... 진짜 어떡하지? 야, 이거 너무, 너무 잘해놨다. 진짜. 한 번에 와 헐, 이거 뭔지 알아? 이거 그거야. 이키 이번에 컴백해가지고. 대박. 너무 예쁜데 음, 오늘은 미술관에 왔답니다. 얘 이거 너무 근육 자랑 하는 것 같아. 근, 근수저랑. 그 사진이 생각보다 이쁘게 안나오 아, 나쁘지 않대. 너무 이쁜데? <끝> 네? <목소리로> 맛있다 책이 반좀 맛있는데? 응. 얼그레이 같은 느낌? 응 얼그레이 야, 이거 봐 귀여워 그니까 <웃음> 이 가까이 봐야 귀여워 우와 짠 어머 야, 여기 너무 귀엽다 짜라란 소풍샷 <웃음> 왜? 야, 너무 귀여워 언니 이거 옆에 머리 해야 되는 거야 <웃음> 진짜 나 놀려? <웃음> 아니야 놀리는 거야 놀리는겨? <웃음> 놀리는 <웃음> 어 이거 좋아할만 큼 <웃음> 안 좋아하기만 해봐 센텀 약간 펜텀 랜덤 야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 근데 센텀이 조금 좀 무섭게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 너무 귀여워 예헤이 야 저런 거 너무 귀엽지 않냐? 곰돌이 숟가락 어디? 이거 말이야 너무, 귀... 너무 귀여워 곰돌이 그래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워 뭘 먹으러 갈까? 어, 이 근데 이거 그 되게 그 치즈 냄새 있지? 그게 되게 좋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t 있 s f a l 어 둘 중에 어떤 게너 취향이야? 너 다른데? 하나만 아이살에어그연 식감이 너무 짠다게어 여러분, 저는 동생 집에 놀러 왔어요. 동생이 이사를 했는데, 집을 굉장히 사람답게 꾸며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와, 집들이. 짜랑 짜라라란. 여기가 몹시 쏙귀었고이 화장실 가는 여기 커튼 이거 잘 달아놓은 것 같아. 그치. 어. 너 그렇게 오늘의 집을 열심히 보더니야, 본 보람이 있다, 야. 어. 찍어? 응, 두장 찍어서 나눠줘. 안 웃는 게 나을 것 같아. 짜잔. 제 오늘의 룩은, 어, 포켓몬 트레이너 룩. <웃음> 지우 룩. <웃음> 포켓몬 마스터 룩. 포켓몬 마스터 룩. 어 사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잘 나왔어. 핫하다, 핫해. 완전히 오늘의 집이다. 오늘 너무 잘산 거. 어. 휴지. 이거 오늘 저기 가서 산 거예요, 아까. 저도 하나 샀어요. 이거 나? 이거 어케 까, 근데? 야, 너무, 너무 쪽밖에 안는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왜 삐딱해졌지? 삐딱해가지고. 그치? 난 근데 이렇게 너무 이거 너무 얇은 잔 있잖아. 응. 이렇게 하면 깨질 거야. <웃음> <웃음> 그렇게 왜 하냐고. 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웃음> 실수로 너무 세버려가지고이 뽑아 이렇게 한 거. 그지? 그런 생각 안 나? 되게 복합적인심정으로 보내. <웃음> 저는... 정의태우빠가 맛있다 그냥 음료수인데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뭔가 이렇게 들이킬때 그 냄새가 약간 방구, 방구 냄새? 방... <웃음> 약간 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근 방구 되지? 냄새가 아니고 살짝 컵답한 냄새인가?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 냄새가 뭔가 그 좋진 않은 냄새? 내가그 집들이 선물로 사왔어 근데 멜론 달다 맛있다 비싼가 파 하는데? 선생님 짠한번 하실래요? 짠 월비 온 나쁘지 않은데 오늘? 오늘 저녁에 먹었던 밥이 조금 느끼해가지고 라면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안 해보고 싶다고? 무서워. 짚라인은 설마 짚라인 타다 죽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이건 살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감안을 <웃음> 하고 타는 거고 사과하고 왔어. 짜잔! 이것은 저희가 아까 소품샵에서 사온 네스퀵 시리얼! 아무리 봐도 코코볼 같은데 그냥? 그럼 음, 나도, 음, 나도, 음, 나도 조금 먹어볼게. 사실은... 옆구르기 하면서 봐도 코코볼. 얼마나 먹을 거야? 스타페스타페해 엉몽아. 아, <웃음> 내 사료냐? 스타페해 엉몽아. 너 줘. 개가 맛이 달라? 코코볼이랑 조금 느낌 달라. 어, 진짜? 음. 근데 코코볼이 더 맛있다. 그래? 코코볼이 더 맛있나? 코코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잘 기억이 안 나. 코코볼이 더 달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럼 담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좀더 좋아했잖아. 음. 응. 근데 가루 맛이 많이 나. 자, 5점 만점 몇 점? 4점! 음, 코코보로 5점이야, 그럼? 응.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어! 짜자자 이렇게 오늘 뭔가 살짝 안 어울리긴 하는데. 뭐야? 옷이.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아, 귀엽다. 아. 아니, 그거 그거 진짜 미용실 유목인이거든요 아, 진짜요? 마음에 <웃음> 아, 네, 는데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이거 침을 네. 최대한 많이 남는 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머리 말리고 네. 질감으로 네. 편해드릴게요. 짜자잔 오늘 완전 세미간정도 저번에 알리에서 샀던 옷 입었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거의 놀이공원을 위한 옷이야 이다 2번 돈이다 놀이공원이다! 오늘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 상나아닐 것 같아 저봐혜자줄선거봐어 되게 잘봐 시청자 2번입니다 손잡이를 손잡이꼭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들어왔어요. 예, 생각보다 그래. 그렇게 오래 기다리죠. 맞아. 너무 신나 진짜. 평상이야 평상. 평소. 저희는 진짜, 진짜. 지금 진짜. 선생님 노래 그만하세요. 저희는 지금 <웃음>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제 배부터 채워야 되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배가 너무 고파지. 아, 몰라요 그냥. 저는 이걸로 골랐어요. 예. 짠 머리띠 샀습니다. 나 이거 뭐 같아? 어. 그뭐 같은 줄 알아? 마귀 같아. 마귀. 어, 악당 옆에 쫓아다니는 그런 <웃음> 작은 애들. 그러니까. 마음에들 근데 귀여워. 어, 귀여워. 오늘 옷이 좀잘 어울려 좀 화려해서 좋아하죠. 이야. 우 와. 할로윈 느낌 뿜뿜. 짜자잔! 돈까스랑 밥! 빵전! 음. 이거 까짠줄 알았어! 나이 장식인 줄! 진짜 사막이었어! 너무 웃겨! 아, 아 귀여워! 잡고 있어! 다행이야, 다 아는 거야? 아세요? 음식 먹고 있어? 지금 내딸아리 아말로 내려가자 돼? 까요갈까요까요까요 저희는 밥을 다 먹고 판다월드 가가지고 판다 보려고 그랬는데 2시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 지금 12시인데 상당히 지친 상당히 지쳤습니다 오늘 붉은 머리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빨대. 빨대. 자 산다. 이야. 신난다. 와 예. <웃음> 재밌었어? 응. 생각보다 엄청 어지러워. 맞아. 뭔가 미묘하게 소름 돋아. 엄청 빨라. 어지러워. 맞아. 저 커피 한 마셔도 되나요? <웃음> 감사. <웃음> <웃음> 와 진짜. 살것 같아, 살것 같아. 사실 커피는 아침부터 마셨어야 됐어. 그래서. 맞아.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고 노는데. 응. 에이. 예, 예, 예. 짱, 딴다요. 아, 안녕. 너무 웃기다, 근 세상 무기력해 보여. 어, 어 귀여워. 아, 아, 아, 아, 귀여워 근데 애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귀여진귀여 아,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 귀여워 귀여워 귀 고뭐였응 선생님 더블락스핀 어땠어요? 눈물 질고 <웃음> 너무 무서웠어 저 오늘 더블락스핀 진짜 오랜만에 탄 건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게 또 새, 시, 새삼 무섭다고 느꼈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웃음> 근데 우리 토할라온거 찍고 놀이기구 은근 많이 됐어세 개면 사실 응. 우리가 누리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되는 것이 더탈면더탈수 있을 것 같아요 니부 너무 음 쉽게 화려하긴 하다 그밤되니까장 가서 음일 시간 보는 준비가 너무 온순해짜자 잡아 놨 기다리자 <웃음> 귀여워, 저거 유령 봐. 아? 저... <웃음> 자, 그럼, 다 함께 축제를 즐기러 가볼까? 분위기 봐 사이간 트일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진짜. <웃음> 둥둥둥.